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길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나 주님만 따라가 할렐루야, 할렐루야!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. 주님 만다